안녕하세요. 저는 주식매매를 시작한 지 13년째입니다. 증권사에 재직한 경력이 5년 정도이고 주식으로 전업한 지 8년째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네요. 제도권 재직부터 경력 7년째까지는 그야말로 내돈과 고객돈은 세력과 메이저들 돈이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즉시 손실로 남의 돈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렇게 7년 동안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저는 잠수를 타서 다시 일어서고자 3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나만의 그래프와 매매원칙을 만드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저 또한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실패로 인한 고통은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만의 매매원칙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나만의 매매원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자 주식투자로 실패하는 이유와 매매원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미가 주식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제가 몸소 체험하며 느낀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미 실패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매매 방법이 틀렸음을 알면서도 본전에 대한 집착으로 이전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2. 자본력과 정보력과 매매능력이 기관 외인, 세력보다 열등하면서도 군수를 넘어선 탐욕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3.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매매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4. 탐욕과 합된 바램에 눈이 멀어 밀, 승률 50%가 안 되는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5. 상승장과 횡보장, 그리고 하락장에서 각장의 특성에 맞는 매매법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 시장의 대세 종목의 추세와 동떨어진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7. 거래소 종목을 코스닥 종목처럼 코스닥 종목을 거래소 종목처럼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8. 사람의 말에 잘 쏟고 차트에 잘 쏟고 자신의 욕심에 잘 쏟고 세력에 잘 쏟기 때문입니다. 9. 위기관리를 해야 할 상황에서 감정 컨트롤을 해서 냉정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원칙을 가진 매매가 아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무원칙적인 매매를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매매 원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팁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식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올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이 주식판 생리가 95%가 깨져야 나머지 5%가 부자가 됩니다. 그러려면 이 95%의 생각과는 다르게 투자를 해야겠지요. 외국계증권사에 입사하자마자 처음으로 교육받는 것이 대중심리학이라고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중과 멀어져야 내가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번째로 내 귀에까지 들어오는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내 귀에 대고 소곤거리는 모든 이들을 악마로 취급하세요. 7 0 이상이 팔아먹기 위해 떠드는 소리입니다. 세력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외집 국면에서는 완전 보안에 신경쓰며 절대로 소문내지 않습니다. 꼭대기에서 팔아먹을 때가야 비로소 내 귀에까지 들린다는 말입니다. 세번째로 처음 매매의 대박은 사망의 지름길이고, 처음 매매의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처음의 대박은 자신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하고 붕뜨게 합니다. 그만큼의 수익이 아니면 수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매매로 실패하였다면 주식의 무서움을 알게 되며, 그렇기에 다각도로 공부하며 겸손할 줄 압니다. 네번째로 남이 다 보는 그래프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같이 보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미친 세력이나 메이저가 그 방법대로 그 방향대로 그래프를 만들어가며 개미에게 충성하겠습니까? 그래프나 차트를 믿어서는 안됩니다. 다섯째로 상대를 모르고선 해답이 없다. 그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이나 시장 메이저들이 시세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무슨 수익이 날수 있겠습니까? 불행히도. 어떤 책, 어떤 매스미디어도 당신의 상대인 그들에 관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론은 결코 당신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자로 주식엔 고수가 있을지언정 매매의 고수는 없습니다. 종목을 선별하고, 분석하고, 추천할 수 있는 고수는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매매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고수는 아주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매매에는 인간의 최대 약점인 욕심과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종목 대박은 웬만한 개미들은 겪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만이 최고의 고수로 대접받을 수 있으며 독리대박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좀더 멀리 보고 매매에 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한달, 6개월의 수익보다는 1년, 5년, 10년 후에 자신의 계절을 생각한다면 좀더 느긋할 수 있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식해서 빚을 갚는다든지 생활비를 해야 한다면 빨리 주식매매 접는 게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여덟째로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들을 모두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살났던 종목들 대박났던 종목들 빠짐없이 그때의 상황과 자신의 매매 패턴을 잊지 말아야 미래의 종목들에 적용 내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무기가 되어 자신만의 노하우로 축적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망각은 곧 사망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째로 주식은 혼자 하는 고독한 게임입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한다든지 동호회에 가입하는 사람들 치고 돈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리스마 있는 고수가 있어서 무리를 이끌어 간다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람끼리는 절대 함께 매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서로 왼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열 번째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던지 아니면 정말 실전 매매에 능통한 고수에게 배우던지 해야 합니다. 어차피 주식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발빼기가 힘듭니다. 평생 동안 자신만의 처절한 싸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기려면 누구도 알수 없는 자신만의 확고한 노하우가 없다면 성공하기 힘들다. 1 1 번째로 자금 관리와 본질이 중요합니다. 수익이 나면 계좌에서 무조건 빼고 재투자는 하지 마세요. 투자는 무조건 원금의 영역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관리가 안된다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만이 자신의 심리를 안정시켜줍니다. 조금 매수했는데 날아간다면 그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보기 그것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식은 수익보다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어야 성공합니다. 먹는거 생각부터 하는 사람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말들이 자신의 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말들이기보다는 앞으로 새털같이 많은 날들에 또는 시간에 꾸준한 도움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진솔한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실복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